예, 죄송하단 말로 끝날 것 같으면 법은 왜 있고 경찰은 왜 있어? <웃음> 아 누구세요? 누구세요? 라미란 씨 맞죠? 문답하라의 <웃음> 저... <웃음> 라미란 씨 맞죠? 솔직히 너무 힘들어요 정봉이 엄마 맞죠? <웃음> 저, 저, 저는... 내 머리가 너무나 나빠서 널 <웃음> <놀러> 어쩌구저쩌구 <웃음> 못해. <웃음> 구준표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거기밖에 안 가? 여기 학교, 구준표 학교 어디 나왔죠? 신화? <웃음> 대표가 <대표곡은> 뭐지? <웃음> <웃음> 나 설레! <웃음> 이 노래 진짜 설레, 설레! 오, 오, 오, 오, 오, 오, 뭐야, 뭐야. 어머 어머 어님 어머 어머 토리어토리 자전거, 자전거 머토리 이거 어머 어그 어머 아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아어 안 되는 누구세요? 아, 선생님, 누구세요? 아, 안 나는 건 없어. 안녕하세요. 그, 거운찬입니다. 와, 진짜 신기하다. 어, 와 우와. 오, 추운 날씨. 추우니까 팬좀 주실래요? <웃음> 진짜 추워. <웃음> Friday.